별안 울렸지?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어. 좋아 좋아 네, 네, 조심해 조심해 어. 오케이 어. 토스트 핫치킨 베이컨 어 불고 불갈비 있어 뒤에 좀 뭔가 베이컨 먹을 것 같은데 아닌가? 베이컨 치킨 치... 갈비 치킨. 치킨. 치킨 형은 치킨 좋아해 음. 그랬다 명 명자랄 명자랄 잘 먹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그냥 좋다 그래 촬영도 안 힘들어 어. <웃음> 그래 좋잖아 맛있네 먹는 거 정전 아니죠? 소리가 안 나면 음 맛있어! 야 종이가 소리가 많이 나네 맛있잖아 영원히 먹어 정전 1초도 허용하지 않아 음. 음. 야 근데 치즈 진짜 맛있다 <웃음> 와음 진짜 맛있어 나 진짜 100점 이상 나왔단 말이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저 총은 안 되니까 아유. 너무 억울한 거야 계속 안 되는데 해봤어? 한번도 해봤어요 <웃음> 근데 그치? 내가 너한테 질 거는 생각은 안 들어 와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사소하게 웃는 그런 것도 참게 된다 나도 이것도 강이라고 부르나? 뭐야? 이건 하천 하천 한국에 한강 있고, 다른 음. 강 되게 많아, 뭐 낙동강 줄리엔강도 있죠 아 리코더를 정말 안 했었구나 국에해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국에 약간 내가 좀리코더 잘한다 느낌을한 거거든 되게 웃기려고 하는 거야? 어, 못하는데 잘하려고 서로 쳐다보지 마 그냥 연습 연습 그렇 아직 한 번도 안 웃었어 아. 한 번도 안 웃었어 고시형 혼자 학교에 서으면 어떡하려고 그냥 야, 포기했지 바로 그쵸 승관이 혼자 하나 이거? 어와 그냥 이렇게 된게 잘못된 거야 지금? 아 와, 근데 아, 이거 진짜 진짜 형 그래. 손손이다 와 솔직히 벽한통 너무 크다 종이좀 좀 아니라고요? 종류 주세요 이제 무조건 그거야겠다. 편사경이랑 은송 누나가 다이한 거를 보여줘야. 아예 분명히 학을 더 크게 접을 수 있는 방법 이 있다고 민규야. 이거 머리를 써야 돼. 그러 그러니까 굳이 학을 이렇게 접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학같 잠깐 이걸학 학을 접을 줄잖아 어, 같은 정이 없나? 호텔에서 정리 제도 음계를 다 적어놓고. 근데 좀 적어놓으니까 좀 원래 음계를 적어놓으면 어, 더 좀... 하기 편해. 도 플랫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알, 알겠지. 알 <웃음> 문득 든 생각인데 음. 차라리 그 5초 이상 정적 안 만드는 게더 나은 벌칙인 것 같은 게 음. 우참하는 멤버들은 지금 몇 번이나 걸렸을까? 우참? 어. 그거 알고 싶다. 우리 지금 한번만 걸렸죠. 음. 와우. 어, 우리 진짜 열심히 말했어. 우리는 우린, <웃음> 난, 난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우참하는 멤버들이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 근데 어. 퇴근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주인공 되게 착하네. 왜냐면 혼자 그냥 모공하고지피었습니다 하고 끝이죠. 아, 자... 팀이잖아 팀. 아, 아 팀이야. 저희가 또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매년 투어를 하던 친구들이라서 되게 그런 재력이. 아니 그 등산은 더 오랜만에 가면 재밌어. 그리고 시형은 맥주잖아. 그렇지. 너무 투하고 탄산음료 마시면 너무 좋을 건데 그기좋고 그런데 확정이. 안전벨트 안풀렸다 어? 풀렸는데 오케이. 아 북한산에 왔네. 오케이, 가보자. 저희는 웃지 않는 게 미션이기 때문에 웃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하게. 오 시원하다 소리. 어 좋다 너무. 이거 힐링인데 힐링? 나 북한산 나쁘지 않은데? 오, 너무 좋은데? 나 솔직히 그렇죠. 그 생각만 했어 인천공항만 안걸린 된다 음. 아니 지금 날씨 너무 좋다 여러분도 북한산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힐링 음. 이 적당한 바람 적당한 따뜻함 음. 음. 적당해서 좋네요 음. 시원한 바람 붓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치한 듯한 너별 치울, 치울 바랄게 묻어 있어, 있어. 웃음 참는 거안 어렵네 작정하고 응. 참으면 안 어렵지 응. 아 이제부터 시작인 건가? 이제부터 시작이네 여기까지 갈 거예요? 영영취사 뭐 툭이지? 잘 볼게 아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정릉계곡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에이. 이야 시원하다 물이 정말 맑습니다 야 이거 물 마셔도 되겠는데? 내려가서? 마셔? 근데 약간 색깔이 알로에 주스 같다 진짜 알로에 줬어요 여기 위 알로에가 맞나 보다 음. 와 지금 인천관 애들은 시작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산 어. 등산하는 애들도 시작 안 했잖아 등산하는 애들 중에 학종이 있나? 등산하는 올라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올라가서 해야 되 거야 우리는 운 좋네 그 정도 사이즈 네 이게? 지금? 이러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 A4G 더큰 걸로 계속 쌓아넣고 빈틈에다가 툭툭 넣어야 될것 같은데 저역시 아냐 아냐 아냐 돈이 없대 학종에 설명서 없어요? 왜 뭔데? 휴직 시험 없잖아 뭐 하려고 야, 그냥 이걸로 잡채우다 어쩔 수 없다 괜찮을 거같니데요왜 이렇게 봐야 돼 누가 봐도 학 아니냐? 어? 너었데도 그게 유지될까가 문제지 우선 말려보자 그럼 얘를 아... 종이가 왜 없지? 호텔에 종이 있잖아 음. 여기 스위치 룸인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게 하는 게더 빨라 지금 저런 게 네, 하는 게더 네. 웃겨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오, 진짜 음? 와, 진짜 크다 음? 성공했다 진짜 진짜 저희가 진짜 이렇게 cool.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션을 하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부부가꽃집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둘밖에 없고 하니까 서로 미션을 도와주죠. 아, 좋죠, 좋죠. 그러면은 네. 여기서부터 네. 제가 부부가꽃집이었습니다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와주시면 돼요. 들릴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동학 어, 꽃잎습니다아 이거 <웃음> 뭐, 아니 미치겠네 보고가 꽃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 게임을 할수있는게참 행복하다 그렇지. 이게 맞아? 그니 연속해서 빠르게 부르면 네. 맞아. 맞아.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다시. 맞다. 레. 맞춰 봐. 그렇지. 아니, 이렇게도 안 좋은데. 좋은 와! 그렇지. 이건 무슨 거 아니에요? 안 음. 받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 되게 예민해지는 거 같아. 도겸아 제발. 우리 마지막 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야 돼. 인터 올 때까지 안 왔어요. 따라락 가는 거지. 삑사리가 왜 자리가 없잖아. <목소리> 저희도 이제 무대할다가 삑사리는 안하는데 삑사리는 안 왔는데? 음계를 어. 와다다대나안 아, 웃겼어. 나안 웃었어. 이거 웃길래 한게 나는 이거 나의 의견을 말한 건데. 너가 말하는 게 너무 웃겨. 우리 너무 즐거워서 웃겨. 안 틀리긴 쉽지 않았는 아까 안 틀렸는데. 이거 아. 그냥 하나씩 하면 되잖아. 어 맞아 맞아. 어. <목소리> 너가 웃지 말라며 니네 나한테 정색하지 말라면서 나 때리면서 정색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그때는 기분 상했는데 둘이 보고 찾아오지 마 둘이 쳐다보지 마. 하아... 왜? 제고올게아 여기서부터 등산 코스네 나등산이 진짜 안 좋은 옷이야 지금 나 신발이 바닥에 있는 게다 느껴져 지금 몇 시지? 정도? 너무 좋아 지금 접시 아니야? 접시? 지금 도시걸 응. 도시? 아 도시? 호시라고 들었는데 아 다른 음. 애들은 다 미션을 시작했는데 우리 시작도 못한 거잖아 지금 그치 어. 아니야 아직 인천공항팀 응. 도착 안 했을걸?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내게 미친 것 같아 예예예어 화음 나쁘지 않았어 다른 팀은 애들이 재밌게 해주겠지. 우리 이렇게 말, 아, 말안 해도 되겠지? 응. 그러겠지? 안틀렸 어.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거 성공. 너무 외워서. <웃음> 어? 일단 어제 내가 울고 있잖아, 지금은. <웃음> 야, 울지 말고 울어아나미 어, <웃음> 포인트는... 그, 아, 그쵸, 그쵸. 맞잖아 그치 근데 신사옥이 있으면 구사옥이 있을 거요 아, 아, 구사옥이 있지 구사옥을 신사옥이라고 부를 때 그치 그 설렘이 있었는데도 참 현실에 들어왔을 때 너무 넓은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더넓겠지어 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뭔가 멤버들과 같이 연습을 하면서 기분 좋아했던 그 기억이 그 그때 아직도 너무 그 지령 중에 진짜로 취한 듯이가 있었어. 아, 아 그래 취해야 돼 아무튼 나랑 이렇게 아련하고 옛 추억 얘기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떻게 이제 집에 갈까 가자 네 이렇게 저희의 미션은 끝난 것 같습니다 같이 갔어 뒤로가 지금 취 취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나는 그때가 너무 저희가 질 일은 없을 것같으가 아... 저희는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했고 아버지 멤버들 고생해 고생하셨 디노 뭐 가자 가자 그래 어. 리 네, 쓰레기 쓰레기 가어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러분 술은 저, 적당히 마시세요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네 아... 조심해 조심 아... 학종이 적어봤어? 적어봤지 재접을 수 있겠어? 그냥 구겨서, 종이 구겨서 학 모양으로 만들고 접으려고 형이 봤을 때 학이면 되는 거야 웃음 참기랑 산이랑 참잘 어울린다 응 웃음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응.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레 꾹꾹 밟으면서 올라가는 이 느낌이 참 좋네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오! 쉬어 빨라! 누구 이거? 이거? 미션 끝거거 아니야? 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누구야? 혹시 거 전화 왔길래 전화해놓고 안 받아. 아. 야. 야, 야 지금 몇 시부터 차 타고 있지, 우리가? 지금 한 3, 40분 된거 같은데? 와, 3, 40분 동안 5초도 말을 안 쉬었다고, 안 우리가. 미쳤다. 특히나 진짜 DA 보는데 고 미쳤다, 진짜. 그렇지. 나, 나, 나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다. 이대로 이렇게 어. 끝나 퇴근하면 은 진짜 너무 좋겠다 야, 일단 우리는 꼴찌를 어... 절대 안 해요 어 절대 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어. 아니 그, 미성아 지랄고 있을까 봐 은성남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피디님 진짜 뭐이 어, 보일까 일단 설레지 <웃음> 않나요? 승관아 나 잘하고 있는 거봐아 대박 응. 이렇게 하잖아 <웃음> 어, <웃음> 미성은인지 황수 심어도그래도 오늘 되게 괜찮네 오늘 너무 괜찮았네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여기가 경사가 진짜 높다 <웃음> 북한산 본인들이 가자 했쥬? 딱 걸렸죠? 근데 못 올라오지? 와나 진짜 등산할 줄 몰랐네 아까 현이형이오 뭐 되게 뭐 그냥 거리만 있는 거라고 굴고 없다고 그래놓고서는 경사 <웃음> 엄청 지네 <진해. 웃음> 아니네요 배우도 아닌데 북한산 좋다. 응. 어, 거의 다 왔네? <웃음> 아, 피디님, CC 그러지 맙시다. 방송인데. 피디님. 네, <웃음> 약간. 출발 드림팀 세번뛴 거랑 비슷한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야, 이렇게 그. 작은 카메라 들고 음. 야, 벌써 이 시간보니까 52분이 지났네 이제 52분 지났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은 진짜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렇구나. 진짜 이게 찍으시고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걸으시고 이렇게 지나가면 또 뛰어서 반대쪽 뛰시 당당감체? 자 이제 미션 시작해볼까요? <웃음> 우리 일단 다시 호텔 가면 안 되니까 웃으면 안돼 진짜 여기서 호텔 갈수 없다. 진짜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이거 별로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이게 미션 시작. 시작. 트작 시작. 시작. 들작 시작. 시작. 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고고작 시작. 한, 새벽 한 3, 4시까지 연습하고 음. 아휴 숙소 가서 그뭐 씻고 하면은 발이 쉴 틈이 없었어 음. 계속 신발 신고 계속 있어야 됐던 거지 그렇 근데 그렇게 하면 또발 냄새가 또 많이 나요 그러면 운동화를 흥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운동화가 또 운동화가 또 비싸요, 또 요즘에. 조금 싼거 있잖아? 그 가볍게 신을 수 있는 거 그거 있잖아? 응. 발목까지 오는 거. 그치. 로우 그거. 응. 할인될 때 싸게 사가지고, 그거. 진짜. 그거 신고, 그왜 그거 알지? 모자 쓰고 땀나면땀 많이 흘리고, 모자 말리고, 또 모자, 그 모자 또 쓰고 땀 나고 이러면 모자에 소금. 그 소음 끼는 거. 응. 또 우리는 모자에 소음 끼는 거 기본이었고, 신발에 소금이 꼈다고 우리는. 신발에 소금 껴봤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연습을 했어. 이런 아련한 추억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끝. 성공? 오케이. 아나 미션 간단하네. <웃음> 아나 원래 우는 상이여가지고 아 저희가 진짜로 아휴 한창일 때 그냥 소금 낄 때까지 연습하고 그랬어요. 너 미션 끝이라고 어나끝이 어때? 아, 뭐야? 더안 들어간다 얘는 꽉 찼다 흔들어 보실래요? 나 마지막 괜히 했네 가득 안 들어가요 저희 양심 없어요 1고는 네, 네. 하지 마요, 진짜로 10번은 아, 세게 흔들게요, 그러면 아, 이거. 뭐 이렇게 흔잖아요 양심 가득! 가득! 좀긴 했네요, 양심있게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몇 개만 잡자. 네. 응. 잠깐만 어. 어디서 가고 어. 중그 그 내가 있던 책책 포장지 아, 이 진짜 다 됐다 거 이상은 안 들어가요, 진짜로.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왜? 감독님들이 너무 해맑게 웃어주셔. 눈, 눈이라 눈썹도 있어요. 보이시죠? 눈이랑 눈썹. 아유, 왜 잡태. 끝, 우리 끝, 우리 끝. 끝? 네. 이들, 이들, 마지막에 내가 성좀 올려줘. 야 지금 준이 거를 끝내자. 그래 중요한 자 우리 세 명이서 하자. 움직이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두 다. 응. 내가 우선 내가 먼저 걸릴게.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아 움직였어 이리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도망갔네. 아 어떻게 못 잡았다. 아 아쉽다. 끝났어. 어리시죠? 이렇게 오게 오게. 우리 팀 끝났어 이제. 어리시죠? 아. 우리 팀에서 놀았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근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아니. 도겸이가 웃을 거야. 저희 아직 한 번도 울린 적 없죠. 절대 울리게 들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그냥 빨리 하면 되는 건가? 요 리코더. 나는 대망해. 해. 야야야. 야야 까먹으면 안돼 얘들아. 집중하다가 둘리하면 안 돼. 자자자자 아, 아, 아, 아, 아, 한번 아, 해볼까? 아, 정말 아, 한번 해볼까? 아, 정말 하게 잡아볼까? 야 얘들아 모든 말을. 음악처럼 하면 할수 있어.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진짜 뭐야? 아유 종 종이가 너무 작아. 그래 형 형이 계속 그걸로 소리를 내면은 정적이 아니야. 형이 계속 소리 내주고 있어 봐. 잡자. 이걸로 접자 이걸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이 우리가 봐야 되잖어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색이를 살펴보면 쪽 이렇게 이어있고요아이거져 있는 데져있시끄러야정적정적아영이 아, 있었구나 미안해 시끄러야 우린 지금 영 네, 아, 이거 통과해요? 정적 아, 통과했어 너가, 너가 옆에서 좀... 웨슨 뭐, 그럼 너가 있어. 계속 그, 막안 뜨게 해봐 5, 6, 7, go 어, 왜 이렇게 미끄러워 형 이거 이제? 어네 침이 여기 구멍으로 새로 나와서 그래서 확률이 높아 한번 닦아 그러면 토샵, 토샵 랩.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할수 있어, 할시있할시할시어오하할시할시 아, 기야가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웃음> 에이, 이 인사 인사 어떡하고 근데 왜 할아버지 1 1 개월이야? 할아버지 1일 개월. 이 뭔가 이 곡의 흐름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왜 물어보는? 당연히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 근데 우리는 미션 통화한 사람들이잖아 어. 아, 도겸이가 근데. 힘들까 봐 도겸이가 그러니까, 웃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필해야잠만 지금 나머지 사람들 웃어도 된다고? 어 빠져요 어, 지금 잘하고있어. 마지막이야. 진짜 했어? 인정? 인정. 어, 인정이.. 어, 인정! 아! 야, 진짜 너무 뿌듯하다 아, 그럼 이제 만편하한번더 해봐 아니요 아니요 저몇 번이에요? 아 왜요 그때까지 그 끝까지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 아니요 퇴근을 하는데 물어 올 수가 있는 거야 일단 퇴근을 빨리 하자 <웃음> 안녕하니다 <웃음> 이제 웃어도 되잖아 아아 웃어. 아, <웃음> 아, 너무 아나 너무 웃는다 형 고마워 진짜 형몇 분에 했다 진짜 고생어와잘 아, 아, 갈린다 이거 아, 내가잘 아, 받는 거 같아 너무 잘한다 이거 재밌다 스트레스 풀리는데? 야 슈아 형 이자 하나 접은 거응나 근데 안 도와줘도 돼나할수 있어 형못 잡으면 우리가 못가 아니야 씨, 걱정 마 나만 믿어 와 완벽해 와이 뭐야? 가득 채우기가 어. 있었어요? 난 이게 가득처럼 보여 응. 나도 가득처럼 보여 이게 나의, 나의 가득이야 그지응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이 종이학처럼 이 작은 꿈을 믿고 내 마음을 한가득 키웠어 난 이게 한가득이야 생각거든 달렸으니까 막 그냥 믿고 달렸어 무모하다 생각해 넌안돼 해도 난 된다 생각하고 달렸어 근데 여기까지 온 거야 세븐틴이 백만 장을 파는 가수가 됐다고 약간 세븐틴 같은 거지 그렇지. 우린 13명이 있지만 그렇지. 하나의 팀이잖아 그렇지. 세븐틴. 이 세상은 크고 하지만 이 하나의 팀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 난 이게 한가득이야 생각해 오 이거. 너, 절대 못해. 아, 라거 아, 어, 어. 이거. 아, 대거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게바 이거. 아, 이이 이렇게 저어 이렇게 큰거을 하나 접고 응. 내가 모란 모래를 담아서 어. 예쁘게 만들어 줄게. 알겠어 알겠어. 아 오케이 만들었어. 와 너무 작아. 지금 몇개 만들었어? 지금 두 개. 우리 딱세 개만 만들자. 우리 셋이. 내 내가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지? 아, 아 조용히 하면 안돼 조용히 하면 안돼 아, 둘이 하면 둘이 떠들어줘 둘이 떠들어줘 축구 하고 싶어아아어 야야 뭐 뭐가 어쩌라고 뭐가 어쩌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디오 책임져 자 마지막. 이들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목소리> 야, <목소리> 너래 <왜> 거기서. <목소리> 아 잡지 마. 아 <목소리> 불레. <볼래>. 잡지 마. <목소리> 우디 이거 엔딩 퍼시야? 어제 엔딩 퍼시구나. 슬슬하다고 하습니다가요 우리 꼴찌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진짜 북한산도 갔다 왔네 인천공항팀 0. 0 0? 아 진짜요? 하다걔도 진짜, 진짜. 신사호팀 ASMR 3 3팀우승기14 4 <웃음> <식사. 웃음> 우와 그리고 우리 북한산 5. 에이 진짜 뻥치지 마요 뭐리뭘 뭐, 뭐, 웃었다고 아, 안 네. 웃었는데 우리? 오늘은 저희 여기 식사 하시고 호텔먹 넘어가서 플레이트 치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아와 식사 어떻게 하세요? 맛있게 먹자 네슬리츠트 치겠습니다 하나 아, 자 네. 마지막 슬리이트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다 자, 음에또만 인생이랑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산을 올라 보니 오르막길에도 이렇게 돌멩이들도 많고 오르막길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굴곡이 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쭉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처럼 산도 오르면은 참 돌멩이가 많고 이렇게 굴곡이 있듯이 작은 내리막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면 언젠간 정상에올라오 그 순간이 보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